라이라 빨리 오. 들어가고 싶어? 응. 어? 라일아 빨리 들어가고 뭐 할거야? 엄마 친구 만났 에블랭 엄마 친구 에블랭 에이라 누구야? 응. 물개 뭐하고 있어? 응. 헤엄치고 있지? 꼬리 어떻게 흔들어 그그 물개가? 아 그렇게 흔드는구나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엄마! 고기 많아! 고기 많아 못 먹는데 이거? 와? 자, 발도 한번 동동동동. 발 동동동동. 아빠도 무서워. 나연이 안 무서워? 나이 응. 어, 재밌어? 나연이가 제일 용감하구나. 나이가 제일 잘하는구나. 여야기 어, 여기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니다 아, 아, 아, 안녕 안녕